다음부터 다시 와이팅하고 싶다. 의향 예, 김상권 시장입니다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뵙죠 오늘 의향시로서는 에, 최초의 산업단지죠. 어, 오늘 티크노파크가 오늘 준공되기까지 정말. 우리 17만의 양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 구역입니다. 또 그린벨트가 85%에 가까운 그린벨트로 이렇 묶여 있어서 각종 개발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하나 만드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사업이 뭐 부지를 보면은 5만여 평도 채안 됩니다. 이 작지만 21개 부지를 아주 알차게 만들어놨고 이 부지 내에는 대략 한 400여개의 기업이 입출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또 3천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3천개 넘는 일자리에는 가능한 의향시민들을 먼저 채용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이 작은 산업단지에서 의향시에큰 활력을 돌아놓을 거로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젊어지는 그런 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테크노파크가 자리 잡은 이곳은 부곡 어, 지역에 어, 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 어, 행복타운이라든가 장안지구 개발이라든가 또 월암 신원타운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결국은 그 우리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민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 주민들이 많이 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의양테크노파크가 우리 주민들의 편의 시설과 그리고 일자리 제공에 앞장서주시기를 기대하면서요. 어, 여기에 입주하실 모든 기업들이 번창하고 또 어, 많은 기업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어, 의왕시와 의왕테크노파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어, 그러면서 어, 행복한 의왕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 자,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리머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달파 스위치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위왕테크노파크의 힘찬 출발을 위한 세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공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세볼 텐데요. 그때 발파 스위치를 힘차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발파! 對著 h i